안녕하세요 피터웍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그랜저 HG EQ900 미션쿨러 장착입니다 유온 상승을 억제하여 미션의 내구성도 확보하고 외기 온도와 관계없이 높은 효율과 성능을 누리기 위해 미션 쿨러를 설치하는 케이스입니다 약 1시간 반가량 주행 후 잠시 식혔다가 확인한 온도로 87도가 지켜있습니다 사실 실제 주행 중에도 이 정도만 계속 유지된다면 매우 양호하겠으나 작업 당시 기온이 많이 높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한 여름이나 언덕길 혹은 고속도로 주행이 이어질 때는 100도를 훌쩍 넘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Q900에 장착되는 미션 오일 쿨러 및 서머스터스로 플래그십 차량의 순정품으로 출시되기 때문에 내구성이나 성능을 믿을 수 있고 부품 수급이 원활한 장점이 있습니다. 쿨러와 미션을 연결하는 호수는 파커 호수로 준비했습니다. 미션 쿨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마스킹을 꼼꼼히 해 범퍼 탈거 시 흠집을 방지해줍니다. 조심스럽게 프론트 범퍼를 탈거하고요. 미션을 온도가 식을 동안 브라켓을 먼저 장착합니다. 범퍼레일에 존재하는 홀을 활용해 너트 리벳을 박아줍니다. 해당 차량에 맞게 알루미늄 브라켓을 재단해 쿨러를 달아주고요. 고정볼트에나산풀림 방지를 도포 후 체결합니다. 이제 오일을 배출할 차례입니다. 드레인하기 적절한 온도가 되었을 때 작업을 시작합니다 기존 미션 오일을 배출합니다 배출되는 오일의 상태는 양호한 편이네요 시간을 충분히 들여 드레인해줍니다 탈거된 드레인 플러그의 모습으로 자성을 띄고 있어 정상적인 마모에 따른 메타송 슬러지를보습합니다큰세조효과 같은 이물질은 없어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네요 플러그를 클리닝한 후 신품 와셔를 교체합니다 와셔는 재사용이 불가한 일회성 소모품입니다. 배출이 완전히 끝났으면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준 후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파코 호스를 이용해 쿨러와 미션을 연결해 줍니다. 마찰이 예상되는 부분은 구경이 더큰 내열 호스로 보호해주었습니다. 준비한 오일은 캐스트로 트랜스맥스 ATF 덱스룰 6입니다. 해당 차량의 미션을 규격인 SP4를 만족하는 100% 합성유로 좀더 자세한 내용은 피터웍스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콜러 용량을 감안한 오일량을 계산해 신유를 주입합니다. 시동을 걸고 변속을 진행하고요. 피단일치후 레벨링 플로그를 개방합니다. 레벨링 플러그 실링을 신품으로 교체하였고요 미션오일이 미량 혹은 방울 단위로 떨어질 때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레벨링 작업은 규정 온도 범위의 딱 중간인 55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설치된 부위들을 꼼꼼하게 확인 후 프론트 범퍼를 달아줍니다 범퍼 간섭 없이 깔끔하게 장착되었습니다 그랜저 HG에서 배출된 미션오일들의 모습으로 소량 샘플링에 확인해볼까요? 좌측의 기존 사용료, 우측은 레벨링시 배출된 오일입니다. 우측이 현재 차량의 오일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체후 폐기되는 부품들의 모습이고요 시운전을 다녀온 후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모두 깨끗하네요. 작업과 관련된 폴트 체크 후 출고합니다. 깔끔하게 잘 작업되었습니다. 쿨러 전체 면적이 하부 그릴에 딱 맞게 노출되어 만족할만한 냉각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그랜저 HG EQ500 미션 쿨러 장착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터옥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